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중남구 망우동에 있는 오라신당의 오라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사주를 한명 가져왔어요. 응. 사주 좀 봐주세요. 응. 한번 볼게요. 네. 나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 네. 나는 이런 사람 오면은 좀 외보러 왔어? 가! 이럴 것 같아. 왜요? 되게 좋아. 걱정할 게 없어요? 어. 되게 보면은 여기 오. 계시는 선생님 같이 고른 것도 있고, 음, 되게. 되게 보면은 조금. 팔방민, 팔색조 뭐 이런 게 들었다고 음, 나와. 이분이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음. 뭐 유명한 사람이겠죠 이분 그 어떤 매체에 나와서 좀 엄청난 발언을 했어요. 그게 음. 좀 진심인지 아니면은 조금 본인이 힘들어서 한 발언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가져왔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결을 봤을 때는 되게 사람들이 전문을 보러 올 때도 마찬가지. 뭐 이런 거 있어. 아이고, 선생님, 나 죽겠어요. 아이고, 나 미쳐버리겠어요. 나 나가서 팍 죽어버릴까요? 아,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좀 그런 결이다. 아... 어 그냥 자기가 조금 힘들어서 조금 그런 뭐 발언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 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주에 도화도 있고, 폭염도 네. 있다. 그래서, 장군 같은 기질도 있지만은, 음... 여기 선녀님 같은, 그런 팔색조, 팔방미 누구를 갖고 온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주가 좋다고 나왔을 때는, 연예인이나 치면은 좀 A, S 클러스? 어... A 오... 탑? 탑 배우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맞아요. 어, 어, 어. 그 이분 이성우는 좀 어때요? 이성우는 조금 박복하다. 어. 왜요? 뭔가 좀 이런 탑클래스의 사람은 맞는데 그 이성운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자수성과를 해야 될 사람이야. 음. 그래서 보면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조금 한 우물을 팠다. 이 소리가 나오고 음. 그래서 남자는 주변에 없는 것이 아니야. 근데 있으나 인연이 체결이 안 됐다 그러지. 어. 홍기를 한번 놓쳤다. 이렇게 보여. 어. 앞으로는... 왜? 한 3, 4년? 어삼 차는에 홍기의 문이 있고 삼 차는 음, 뒤에 삼년뒤삼년 음. 3년 3년 뒤에 옆에 남자가 음. 있을 걸로 보이고 그걸 놓치면 평생 혼자 산다 소리가 나와 혼자 살아도 이분은 문제 없네. 응 문제 없어. 그걸 조금 즐기는 어 나의 사색과 나의 외로움을 좀 즐기는 my 음. life 어, 음. 뭐 이런 게 조금 있어. 어 선생이 말씀드린 이분 맞아요 S 클래스급 그런 그 연예인이에요. 어, 근데. 네. S 클래스도 S 클래스인데 왜 자꾸 이렇게 S가 보이냐. <웃음> 아, 그래요? 아, 뭐, 뭔가, 뭔가 그런 어, 게 어, 좋나? 어, 아무튼 어, 뭐 어. S 클래스. 선녀 같아? 어? 응. 근데 그런 자리를 응. 언제까지 좀 유지를 할수 있어요? 쭉 있... 유지한다. 지금 어.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어, 어. 지금 5 0주에 들었는데, 그래도 70, 80까지 갈것 같아. 어, 그거 있잖아, 올로베요 김혜자 선생님? 어, 뭐 이런 것처럼 어, 그렇게 TV에 나올 것 같아. 어, 저 그럼 뭐 성격이나 이런 것 좀... 성격은 되게 어, 털털한 면도 있지만, 좀 여자여자함 같은. 꼭 외곽, 내유 같은 스타일이다. 속은 어, 천상여자나, 겉으로는 조금 씩씩하다. 그러니까 팔색 쪽, 어, 팔방미인, 음. 뭐 만약에 작품을 선택한다 했어도 뭐, 진짜 어, 분류적으로 멜로, 에로, 뭐 액션, 코미디 다 한다. 어, 아, 그런 소리가 나와. 어. 아, 그 정도... 다재다능한 거야, 팔방미인이란 소리가 나오고 이 사주를 갖고 왔을 때너좀안 봐도 돼, 돌아가! 할 정도면은 이게 음. 따봉이란 소리야. 음... 어. 만약에 올해, 음. 올해나 뭐 이제 앞으로 음. 이제 뭐 작품 같은 걸 하면은 음. 어느정도까지 좀잘될수 있을까요? 계속 잘 돼. 어, 아, 자기가 끌고 온 것을 놓치지 않는, 내려놓지 않는 아, 일적으로는 오, 네. 절대 이게 커리우먼 쪽이고 네, 네, 네. 되게 어, 강단이 있고 당당한 여성이다 이렇게 네. 보여. 아, 근데 조금 내가 타고난 씨앗 뭐 식구라든지 타고난 형편은 그렇게 농눅치 못했다. 이 소리가 나와. 아, 응. 어렸을 때는. 어, 어. 그래서 자기 인생에 이렇게 봐봐, 삼촌. 방망이집. 이거 다듬이질 한다 그러지? 네. 다리미 할때 네, 옛날에. 네, 네, 네. 그런 걸 겪어왔다. 그래서 그거를놓치 않고 이쁜 비단옷을 만드는 그런 이쁜 천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오. 보여. 꽃향기도 나. 아, 그래요? 응, 향기롭다. 아니, 뭐. 너무 좋으니까 질문 드릴 것도 없네요 이분. 어, 기게 좋아. 내가 부러워. 부러운 것 같아. 네 근데 알려드릴게 이분. 맞아요 선생님 말씀드려 S 클래스급의 배우 김혜수 씨예요. 김혜수? 네. 타짜 김혜수? 맞아요. 근데 뭐 최근에도 드라마 엄청 잘 됐어요. 응. 어, 엄청... 뭐했지? 슈룹. 슈 아예 네, 그거 엄청 잘 됐더라고. 이안에 내가 TV를 잘안 봐. 저도 근데 안 아, 봤어요. 근데 어. 시청률 엄청 잘 나왔어요. 뭐 그건 그건 그거고 얼마 전에 김혜수 씨가 송 소... 송윤아씨송윤가 음. 아무튼 거의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은퇴를 고민을 했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이런 응. 발언이 응. 정말로 진심인지 이런 활동적인 면을 언제까지 응. 좀할수 있을지 그래서 응. 한번 가져와봤어요. 진심 먹어요. 아니고 그냥 심신이 힘들다 보니까 내면의 소리가 조금 나왔다 이렇게 보이고 응. 어 그냥 토는 거야. 그 토는 걸 요새 응. 유튜브 보니까 장난도 없더만. 응. 어 그런 것처럼 조금 부각을 시키 응.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힘들지. 응. 어. 이분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음. 아마 엄마랑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집안에 뭐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음. 뭐 완전 혼자 돈 벌고 음. 막뭐 막 퍼다 주고 막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음. 근데 이런 그런 사주에도 이런 박복한 팔자라 그래야 되나요? 음. 뭔가 이런 게딱 나와 있나요? 음. 내가 그랬잖아 타고난 그거는 어 조금 박복하다. 그리고 그거를 음. 이렇게 다듬이질하고 음. 이때까지 음. 혼자 왔다 자수선거 해대 사람이다. 근데 사람이 흥망성쇠라고 있어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새하고 모든 운기에는 이렇게 흐름이 있다. 박자가 있다. 쭉잘될수 없고 쭉못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는 그거를 자기가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고 어, 아마 이 사람은 만약에 반대로 진짜 다복한 집안에서 복을 많이 받고 자랐다면 강단이 없었을 수도 있어. 똑같이 아, 자랐다. 환경이 또 그런 걸 만들어준 거네요. 음, 그러면 음. 오, 마지막 그것 좀뭐 여쭤볼게요. 이성 참 진짜 다 가졌는데 음. 결혼을 안 하세요. 음. 그래서 지금도 옆에 좀 남자가 없을까요, 이분? 아 남자가 이렇게 봐봐 길거리에 꽃이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냄새를 맡는 사람은 많지만 향기가 좋아서 그걸 꺾어서 가지는 사람은 아직은 없다. 아 그래요. 어, 이제 조금 본인도 조금 내려놓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아, 3년 안에 결혼 안 하면 아마 뭐 80까지는 혼자 살것 같아. 음. 어, 계속 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것 같아.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점뭐한 음. 가지 뭐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면에서 조심해야 될점좀 어. 말씀. 조금 좀 미미하게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도 그냥 애들 키우면서 소소하게 다치고 어디 찍히고 할수 있잖아. 그런 거 조금 들었다. 어, 크게 음. 뭐 사고 수나 많이 몸이 쇠약해지거나 그런 건 없고 음. 조금 이렇게 조금 다치거나 조금 낫을 수 있는 그런 상처들. 어, 음, 사고들, 음. 뭐, 미미한 접촉사고라든지, 음. 그것만 조심하면은 네. 끝까지 필 곳이다. 아, 어. 너무 좋네요. 좋겠다. <웃음> 좋겠다. 어. 선생님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여자? 뭐, 여자도 남자도. 여자? 나는, 어 좋아하는 연예인은 이때까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나처럼 동글동글하고 복스럽게 생긴 사람 좋아해요. 어, <웃음> 그럼 어. 있, 있나요? 그 어. 연예인 중에 뭐, 누구요? 뭐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살안 뺏던 어, 신지나 어. 그 다음에 솔비, 어. 솔비나 그 다음에 복끼리막 이런 사람 좋아해복끼리 <웃음> 몰라? <웃음> 누구요? 복끼리복끼리 <웃음> 누구랑 지금 결혼해서 TV에 나오는데 어김용님 살... 아들이랑 결혼한 사람인가? 아,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겠는데 나이가 몇살이지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